으슬으슬 추운 겨울이 되면 한국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영국의 세기말 같은 겨울. 한국에 살 때는 잘 몰랐던 한국 생활의 장점들이 많이 떠오르는 요즘이네요.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래도 건강한 음식인 것 같아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식탁, 출출하면 눈에 보이는 길거리 음식들. 아, 먹고 싶다. 단짠단짠 편의점 음식들, 보들보들한 빵, 그리고 엄마밥 고기고기한 영국 음식과 달리 한식은 정말 야채야채하고 요즘에는 또 외국 음식을 한국식으로 뭔가 좀더 맛있게 개발한 음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든 오를 수 있는 동네 뒷산들이 많은 거예요 영국에는 산보다는 이런 언덕들이 많은데요 그 나름대로 멋있기는 하지만 좀 마음먹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한국에는 그냥 아무 때나 오를 수 있는 뒷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나라에는 정원이나 공원들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만약에 제가 계속 살았더라면 저도 아마 등산복을 입고 주말마다 등산 다녔을 것 같아요 이 산들을 다 깎지 않고 건물도 높게 짓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한국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높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 세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의 속도가 빠르고 실수 없이 일처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유연한 사고는 올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달팽이보다 느리고 뭔 놈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지 여러 번 반복해서 고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한국에서 실수는 제가 하고 <웃음> 실수를 해도 유도리 있게 항상 고쳐주는 그런 구조라 뭔가 항상 마음이 좀 편하고 믿음직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수많은 공공 서비스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들고 다니는 그런 서류가 많이 필요 없는 것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각종 복지센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연금은 좀 낮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센터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사실 어린이, 주민, 뭐 여성, 요즘엔 또 청년들까지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잘 되어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시에서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되게 못하고요 <웃음> 보통 교회나 비영리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조금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런 활동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교통비가 품질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기차가 민영화되지 않은 것도 큰 장점이에요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고 겨울엔 또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몸을 지질 수 있는 거 깜깜한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무섭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국산 영화 드라마가 끝없이 나오는 거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쓰다 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네요 저는 어,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웃음> 근데 사실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사랑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단점들만 보이죠. 그럴수록 우리 좋은 점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요.